Hello everyone, this is Korean Unni. From Korean Unni is Cade s i n And today we have Seventeen. Wow. Wow. Wow. Wow. I know most of you guys already know, but for some of you guys who don't know, Seventeen comes from 13 members, 3 units, and 1 team. 안 i m 세요 is Seventeen's o c a l s a l So g 포인트고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여유로운 혼혈인 번호입니다. 아아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에서 메인 보컬 그리고 어, 말재주를 가지고 있는 신현이라고 합니다. 예능의 신상.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청순함 순수함 젠틀함을 <웃음> 맡고 있는 주시아입니다. 아아아 안녕하세요 세븐틴 보컬팀 리더 우지입니다. 아 장군가 로스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남신 정환입니다아 아, 천사! 네. 안녕하세요 어, 세븐틴의 진짜 대입니다아 <웃음> 리얼 리 진짜, <웃음> 진짜. 아, 아, 진짜, <웃음> 진짜. <웃음> 네 안녕하세요 어 세븐틴의 비주얼 민규입니다. 오오. 야 만대로 만대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세븐틴 무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대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 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와모순 안녕하세요 세븐틴 총괄의 대스코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호랑이 시선입니다. 네. 아 호랑이. <웃음> 안녕하세요. 세븐틴 조용한 민안준입니다. 아! 조용한 아, 조용한가요? 아이스! 아 네, 모르겠어요. 이렇게 13명의 매력을 보았는데 네. 세븐틴은또 3개의 유닛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힙합 유닛, 퍼포먼스 유닛? 보컬, 보컬 유닛! 맞아, 맞아. 네, 네. 오늘의 특징과 대성을또 네. 보고 싶어요. 아, 네. 아, 네. 네. 그러면 한팀 한테 한번 어, 소개해볼게요. 먼저 네. 그러면 보컬, 보컬 유닛이 한번 보컬 팀 추천해서 경겸 수반 조슈아 유지, 이렇게 세븐틴의 보컬 팀이다 보니까 네. 세븐틴의 중심 목소리가 아닐까라는 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책임감을 갖고 좀더 이렇게 세븐틴으로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팀. 네. 아자 네, 퍼포먼스 팀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렇죠. 왼쪽. 이렇게 준, 호시, 디노, 디에 이렇게 퍼포먼스 팀인데요. 퍼포먼스 팀에 대한 소개는 우리 막내 디노가. 네. <웃음> 네, 일단 퍼포먼스 팀은요, 뭐랄까, 어, 세븐틴의 춤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좀더 화려합니다. 아 그래서 각자의 그 개성도 뚜렷하고요. 네. 무대에서 보셨을 때, 어, 저 친구가 퍼포먼스 팀이구나라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음 그리고 또한 이제 멤버 13명이서 어, 저희 4명이 중심으로 이렇게 어, 안무를 어, 만들고 리드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웃음> 이런 다양한 보컬팀이 만약에 정말 목소리에서 중심을 내, 그 내뱉고 내 있다면 퍼프팀 같은 경우는 춤으로써 여러분들께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해주시고 네 퍼프팀 파이팅 네, 네. 일단 손들어볼까요 네, 네. 네, 네. 민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네. 자 힙합 팀으로서 저희는 이제 가사로 어, 뭔가 많은 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확실히 랩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어, 많은 무게 중심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예네 예. 네. 네. 네? 아 그렇죠 무게 추 같은 <웃음> 역할을 하는 하죠. 어. 팀의 1 3 분. 네. 있기 때문에 네, 네. 서로 의견의 불일치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네, 네, 네. 지금 보니까 팀워크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네. 세븐틴은 팀워크가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 네. 비결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어, 일단 뭐 일단 오. 오랜 시간 같이 네. 많이 있으면서 같이 많이 싸우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어, 굉장히 많이 돈독해진 가족애 같은 네. 느낌이지 않을까요? 네. 친구 이상으로 어왜 해주세요. 아 우지 씨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웃음> 우지 영이저 네. <웃음> <놀람씨 많이> 네. <웃음>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네? <놀람> 마이크 좀 줘봐요. <웃음> 아, 네? 민규 씨가 하실래요? 할 얘기가 있으시구나. 저희 세븐틴의 팀워크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올해.. 아, 했던 얘기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네. <웃음> 올해 아, <웃음> <오래> <웃음> 함께 했기 <웃음> 때문에 아, 네. 뭐, 가능한 것 같고 <웃음> <웃음> 앞으로도 저는 세븐틴의 가장 중요한 건 팀워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딱딱 맞는 팀워크를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 좀 어려운 점, 되게 되게 정, 되게 정말 어려운 점 있어요. 많이 네, 뭐 네, 힘든 점. 어려운, 점. 어려운 점이요? 음, 어려운 점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때, 어때? 디노가 있어요. 어려운 점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멤버가 1 3 명입니다. 네, 무시할 수 없어요. 아, 그렇죠. 다양한 의견과 아, 그렇죠. 그거를 조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배려와. 존중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야 그게 좀 많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 어려움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어. 그래서 그런 어려움 굳이 뽑자면 이런 게 어려운 점이지 다른 거는 굳이 못 느꼈던 것 같은데 다른 멤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저희는 뭐 네. 팀워크 최고인데요 네. 네. 또이1 3 명의 멤버 가운데 외국인 멤버들도 그렇죠. 계시잖아요. Yeah.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멤버분들은 정서나 아니면 환경상 mm. 좀 어려운 점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적응하는데 yeah. 그런 점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mm. 있었다면 yeah. 그런 것들을 좀 듣고 싶고. We yeah. had I mean, first like the cultural differences like were so much different from like the environment that I grew up in, so it was really hard for me to like adapt. But then like living with the members for at least like five years mm -hmm. together, mm -hmm. I think I learned a lot from them about Korean culture and yeah, just spending time with them helped me adapt and it was great. Yeah. Job, Which part of the Korean culture was the most uh, uncomfortable to you? I mean at first I didn't know there was like a social hierarchy or ah, not social hierarchy but... Right like age, um, yeah, age and stuff like that because in the States You just say hi like this. You're very comfortable, but in Korea, you have to like, bow down. So I think that was hard for me at first. Mm. Different culture. <laughs> <laughs> oh. <laughs> Different <laughs> culture. o k a y 뭐 처음에 약간 좀 어려운 점지만 근데 사실은 이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음. 저랑 DA 한국 문화 그렇게 관심 있는 만큼 음. 우리 멤버도 사실 중국 문화 굉장히 관심 많아요. 음. 사실 뭐 혹시 생일날도 사실 같이 음. <웃음> 중국 음식 먹으러 갔어요. <웃음> 그래서 음, 너무 어, 멤버들도 너무 중국 문화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저도 편하게 약간 스에서할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아 <웃음> <웃음> 저는 초, 초반에 이제 한거도 못하고 그리고 음식 조금도 못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 생활 속에 조금 안 돼서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이제 음. 조금 다 돼서 음. 어려운 거 없습니다. Oh, yeah. 어, 한국 음식 어떤 부분이 적응이 안 됐어요? 음 한국 음식 그냥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 갑자기 먹으니까 조금 이안된것 같아요. <웃음> 음, 2017년에 다이몬드 네. 엣지 네. 해외 투어, 어, 그리고 맞아요. 2018년에 파이널 컷! 아이들. 아이디언컷! 네, 맞아요. <웃음> 해외 투어를 갔다 오셨죠. 네. 네. 네. 여러 나라들을 가셨을 것 같은데, 네. 그쵸, 네. 나라마다 또 분위기가 다를 것 같아요. 아, 네.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런 점들을 듣고 싶고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전 세계에 있는 저희 캐럿 분들은 진짜 다 같이 놀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금 스타일이 다른 것뿐이지 그 세븐틴 무대를 보면서 즐겨주는 건 똑같았던 것 같고 음. 그냥 뭐 미주 투어 돌 때는 미국에서는 이제 음. 진짜 같이 막 불을 타시면서 아오. 웨이브도 하시면서 춤 따라 추셨던 것도 기억나고 하이터치 무대하기 전에 하고 해본 적이 있었는데 팬분들이 막 우시면서 막 이렇게 하이터치를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많이 기다리셔가지고 가지고 아 그래도 우리가 멀리 오긴 했지만 그래도 오길 너무 잘했구나라고 음, 생각이 또 들고 네, 네. 감사. 맘이 또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우지 씨는 이번에 홈을 작곡하기도 하셨고 또 데뷔 초기부터 작곡을 많이 하셔서 작곡돌이라고도 불리시잖아요. 음. 작돌! 곡 <웃음> 홈은 어디에서 영감을 음. 받으셨어요? 홈은 멤버들이랑 같이 이제 앨범을 만들기 전에 어떤 앨범을 만들고 싶다고 라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음. 어, 좀 추운 겨울에 나오는 앨범이기도 하고 또.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되고 싶다라는 말이 그 우리 멤버들의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좀 어, 편하게 쉬고 또 따뜻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음. 집이라는 키워드를 생각을 해서 그렇게 홈이라는 곡이 나오지 않았나. 아습니다 하얀. 아. 음. <웃음> 이번에 홈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음. 네. 퍼포먼스도 보니까 음. 연달아서 후렴구에 음. 몸을 이렇게 돌리는 네네, 그런 네네, 동작들이 네네. 있더라고요. 네네, 마치 네. 무술 연상 시키는 네네, 그런 네네, 동작. 네네. 근데 그런 거를 하는데 되게 힘들지 않으세요? 맞추는 데는 많이 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멤버들이 워낙 이제 오랜 시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 힘들다면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아, 그럼 보여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제가요. 호시가또 이게 사실 이사회전턴은 DA 시스템이 아, 네. DA. DA. 여기 예, 간다. 간다. 예, 예. 예, 예. 여기서 이렇게 오시죠. 네. 환조주 부드럽게. 환별 주시 부드럽게. 조 부드럽게. 다. 아, 이번에 네. 컴백하시면서 네, 네. 케이블 지상파 포함 총 네. 10관왕. 아, 아. 이총 10관왕을 하셨어요. 네, 네, 네. 진짜 아.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 네. 네. 그거에 대한 감회를 듣고 싶어요. 이런 성공적인 어... 아이돌이 되는 네. 감회. 네. 어떤 기분이세요. 도대체 아, 진짜 그 윤규 씨가 하고 싶다고 그냥... 이 얘기는 꼭 하고 네. 싶다고 네. <웃음> 네 우선 어 그러니까 습관왕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너무 영광이고 음. 그한번 1등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대단한 일인데 10번 했다는 게 사실 아직까지 믿기지가 않고 그다음에 저희가 음악방송을 직접 출연하지도 음. 않고 그냥 스케줄 중에 1위를 했다는 얘기를 듣 도 했어요. 음.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 스케줄 도착했는데 너네 1등 했대 뭐 이런 말들도 듣고 정말 대스타네요. 월드스타 앞에 제가 이렇게 앉아있어요. 정말 너무 <웃음> 영광인데요. 네. 아, 그래서 뭔가 너무 기쁘고 사실 다음 앨범을 준비할 때도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더 화이팅 넘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웃음> 그 우리 디노가 작년에 네. 성인이 되시면서 맞아요. 네. 네. 우리 멤버들이 총 모든 멤버들이 성인인 그룹이 되었어요. <웃음> 그리고 또 데뷔가 어느덧 5년차가 되기도 <웃음> 네. 아, 하셨고.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음악들도 있겠지만 또 앞으로 해나가고 싶은 음악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 어, 것 같아요. 음. 어, 저는 아, 20살에 네. 되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 세븐틴은 이제 시작이구나. 네. 아. 네. 미성년자일 때 모습은 나이만의 어, 모습이 네, 있었다면 네. 이제는 뻗었다 <웃음> 세븐틴이 튀었다 어, 트였다 이런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열세 <웃음> 명이서 <웃음> 앞으로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어떤 음악과 퍼포먼스를 올지는 정말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컨셉을 정말 딱히 하나로 말하기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웃음> 세븐틴이란 어, 팀과 이름 자체는 무지개 같은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웃음>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는 그 색이 다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더한 그쵸, 색도 예, 있다, 있기 때문에 예, 예.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 세븐틴 정말 많이 기대해 주세요. 세븐틴은 진짜니까요. 아, <웃음> 아, 예 진짜 진짜, 진짜 디노. 디노. 정말 보니까 멤버들 음. 각각의 매력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이걸 어떻게 조합 하느냐에 따라 정말 그 희망찬 예 네네. 다양한 무지개 같은 게 탄생할 수 있어서 음. 아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그룹이라는 오. 생각이 더. 아 지금까지 음악들 좋은 음악들을 정말 많이 만들어내셨잖아요. 네, 아 그렇죠 우지 형이. 그래서 음악들이 다 너무 좋은데 네. 그중에서 가장 애정이 가는 애정? 곡이 있을 것 같아요. 거? 네, MC 애착이 가는 곡. 우지 님이 가장 같아요. 좋아하는 곡은 세븐 노래. 저는 홈이요. 네. 아, 아그 그게 너무 좋아요. 그, 그. 갑자기 멈춰서 탁탁 하는 아 소리 나는 게아 <웃음> 묘사를 이렇게밖에 아 못해. 요 어쩌겠어? 네, 두... 그어 네, 너무 좋아요. 그게 맞아요. 포인트인데 역시. 어, 그러니까요. 네, 알아주셔서 네. 홈 말고 전에 좋아했던 노래는 뭐가 있어요. 전에 좋아했던 <웃음> 노래는요. 아 <웃음> 너무. 네. 아주 나이스. 아, 왜 강요하세요. <웃음> <웃음> 음. <웃음> 왜 혼자 강요하세요. 일단은 <웃음> 너무 <강요하는 거> 먼저 <웃음> 기자님께서 <웃음> 먼저 저희한테 질문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웃음> 답을 해야 <웃음> 되니까 <되어야 웃음> <되어야> 저희 세븐틴이 애착이 <웃음> 가는 곡. 함께라서 <웃음> 깊은 숨나무 울고 싶지 않아 오아노래요 노래요? 롯데 케래 롯데 롯 오우 Good to me, 나에게 로와 어쩌겠어 울고 싶지 않아. 울고 싶지 않아. 난 너가 없으면 아주 나이스. Tom right. t 울고 싶지 않아. 와, 와, 많은 분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캐럿분들, 그런데 특히 해외 캐럿분들에게. 어 I just want to thank all the viewers of K, in who r watching our interview and. I just w a n t to thank all our c a r r s for constantly showing us love and support and just constantly show your love and support <laughs> in the future. Uh, we're gonna keep on continuously making great music and performances for you, so look out for that. Uh, love you guys. We are definitely looking forward to your new music and your yeah. new performances yeah. you're a doing. Album. Thank you guys for watching. I hope this was a great chance to know Seventeen and yeah. their music better.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Annyeong Annyeong. Annyeong. Annyeong.